저잘 보이시죠? 자, 심기일전 6회 회차 네, 우리 이제 대출 상업 방식 오늘 공부하는 날인데 어, 많은 분들이 참여는 해주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오늘도 출근하는 길 보니까 막 이제 노랗게 산수유가 핀것 같아요 개나리도 이제 피어질 것 같고 자, 반갑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 100점 맞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리조싱 공사 펀드, 이분 좀 궁금하신데, 매일 밴드에 올라오셔가지고, 해설도 이렇게 잘 달아주시고, 음,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음, 자, 우리 이제 한번 보죠. 어,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공부 한번 시작해보죠. 자, 심기일전 6회. 자, 금융론이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 대출 상환 방식과 상환에 계산하는 거, 이거 공부한 다음에, 어, 이제 문제 풀이 끝난 다음에 어림샘법, 어, 계속 밀려졌네요. 어림샘법 진작에 설명해준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어림샘법, 오늘은 깊이 읽고 어림샘법 하는 걸로, 설명하는 걸로. 제 멋쟁이 교수님, 아, 네, 감사합니다. 세수공차. 어, 세수공차는 아직 우리가 개발관리론에서 공부를 정규 수업 때 하지 않으신 안 했는데 아무래도 재시생인 것 같아요. 자 보죠. 자첫 번째 이제 대출 상환 방식. 자 사실 원리만 알면 금융론은 원리만 딱 알면 나머지 내용들을 쭉 풀어지는 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과 어떤 원리의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대출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방식이 있고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고 중요한 건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이고 점증식은 말 그대로 점차 증가시켜 나가겠다. 이걸 우리가 체증식이라고도 하죠. 체증식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방식이 중요하죠. 우리 문제에서 체증식이나 점증식의 문제는 답으로 거의 출제되지 않는 경우니까, 물론 이제 비교할 때는 나오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이세 가지 방식은 모두다, 처음부터, 초기부터, 원리금을 상환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 내용을 풀어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죠. 모든 방식 다,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낸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원리금을 상환한다. 금리는 중간에 바뀌어지지 않는 고정금리로 가정되어 있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원리금이라는 건 원금과 이자의 합이니까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원리금을 갚으니까 원리금 안에 원금이 들어있겠죠. 원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나 뭐냐면 처음에 이제 대출액이 10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해보죠 대출액이 10억인데 이자율이 연이자율이 연금리가 10%라고 했을 때이 대출액에서 처음에 10억을 빌렸을 때 이자를 계산한다면 1 0억의 10%죠 1년에 우리가 말이 없으면 연단위로 보는 거예요 1년에 이자를 얼마 낼 거냐 이렇게 봤을 때1 0억의 10%니까 10 0.1을 곱하면 이 자는 1억을 내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라 계속 이자를 1억씩 매년 1억씩 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방식은 이제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환을 해나갈 거예요 상환을 계속 원리금을 갚겠죠 원리금을 갚겠지만 이 안에 원리금을 상환을 하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여기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원금이 들어있어요 원금을 계속 갚아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처음 대출액이 있고 여기 갚아나갈 때 이게 원금균등이든 원리금균등이든지 간에 원리금을 갚아나갈 거니까 이 안에 원금이 들어있을 거다. 그럼 이제 상환을 했을 때이 과정에서 만약에 4억 원금을 상환했다고 해보죠. 이자는 따로 계산할 거고 만약에 4억을 상환했다면 라이 시점에서 못 갚은 대출액 이걸 우리가 미상환대출액이라 그래요 미상환대출액을 줄여서 잔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잔금은 6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이자를 얼마를 내겠냐라고 한다면 라자 여기서는 잔금, 잔금이 6억이니까 못 갚은 대출금이 6억인 거예요 4억은 갚았고 그럼 이때는 10억의 10%가 아니라 6억의 10%를 내야 되겠죠 이자를 못 갚은 대출금이 6억이니까 4억은 이미 갚아버렸으니까 그럼 여기에 이자율 0.1을 곱하면 6천만 원이겠네요. 그래서 이때 이자는 6천만 원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더 계속 갚아가지고 만약에 더 갚아서 여기 과정에서 2억을 더 갚았다. 그래서 만약에 잔금이 여기 4억이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이자율을 0.1을 곱하면 4천만 원을 이자를 낸다는 얘기예요. 이자가. 그래서 이자가 보니까 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쭉 갚아 나가니까 만기로 갈수록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원리금 안에 원금이 들어 있을 거니까 원금을 계속 상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만기로 갈수록 만기로 갈수록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잔금은 는다 준다. 줄어드는 비율 정도는 서로 세 가지 방식이 좀 다르겠지만 하나의 방식이 정해진다라면 만기로 갈수록 잔금은 무조건 준다요. 예 이게 이제 포인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자를 계산할 때는 처음에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는 게 아니라 갚았으니까 못 갚은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잔금이 줄었으니까 잔금에다가 이자율만큼을 이자로 내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자는 만기로 갈수록 어떤다? 줄어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핵심 포인트예요 만기로 갈수록 갚아 나갈 거니까 잔금이 줄어서 이자도 만기로 갈수록 줄어들겠다라는 거자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배우는 건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거고 두 번째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원리금 안에 원금이 들어있을 거니까 원금을 갚아나가면 잔금이 줄어들어서 만기로 갈수록 잔금이 줄어드니까 결국 이자가 어떤다? 줄어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각 방식에 이제 특징들을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해보죠. 자, 첫 번째, 원금균등. 자, 원금균등은 중요한 건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는데, 원리금 안에 원금은 똑같이 갚겠다. 이 방식을 원금균등이라 그래요. 자, 그럼 말 그대로 원리금을 갚는데 원금이 똑같이 갚는 방식이니까, 첫 번째는 동일한 원금을 갚아나가겠다. 원금을 똑같이 갚아나가겠다. 이 단어 뜻이 그러니까 원금을 균등해 갚고 두 번째 만기로 갈수록 잔금은 무조건 줄어드니까 이자는 무조건 뭐한다? 줄어든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금은 똑같이 갚는다. 원금 균등이니까. 두 번째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무조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원금은 일정한데 이자가 줄어드니까 이거 두개 합친 거에 원리금은 점차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가 이제 결론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림을 그려본다면 라 <웃음>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보죠. 다시 자, 원금균등은 원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만기로 갈때 여만큼이 이 길이가 원금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원금은 계속 똑같이 가는 거예요. 만기로 갈수록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자는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잔금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이렇게 줄어든다. 줄어드는 것이 이자다. 이자가 이렇게 점차 줄어들 거다. 그러면 이걸 합친 걸 뭐라고 한다? 원리금이라 그러죠. 원리금은 점차 줄어든다. 자, 이 내용이 외워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원금 균등이면 원금 일정하지 이자는 무조건 줄지 이자 주니까 원금 일정하고 이자 주니까 원리금은 더한 값이니까 줄어들겠다 그래서 결국 원리금은 만기로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네요 원금균등 자 두번째 원리금균등 보면 원리금을 똑같이 갚는다고 나왔죠 원리금을 똑같이 갚는다 원리금을 갚는데 원리금을 똑같이 갚는데요 그러니까 첫번째 원리금이 동일하다 원리금이 동일하게 갚는 거고 자, 두 번째 이 원리금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이자는 무조건 뭐 한다? 줄어든다예요 얘가 중요하죠 이자는 무조건 줄어든다 그러면 이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자가 줄었다라면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값이니까 이자가 준 만큼 원금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가 원금 상환액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본다면 라자 이렇게 만기로 갈수록 만기로 갈수록 여만큼이 원리금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원리금이 이렇게 일정한데 이 원리금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있는 거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본다면 라 어떤 건 줄어들고 어떤 건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줄어드는 녀석이 뭐냐면 만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건 이자다 이자는 무조건 줄어드는 거예요 이자는 줄어든다. 왜 주냐? 잔금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원리금이 일정하려면 이자가 준 만큼 뭐가 늘어야 된다? 원금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원금이 늘어나야 되겠죠.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줄고 얘는 일정한 거죠. 자, 그래야 원리금이 일정하겠죠. 자, 이렇게 된 것은 원리금 균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제 이걸 해석할 때, 야,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은 똑같이 갚겠지. 두 번째는 무조건 이자는 줄어들지. 원금 일정한데 이자 주니까 원리금 줄어든다. 자두 번째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이니까 원리금을 똑같이 갚겠지. 원리금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어, 이자는 무조건 갈수록 줄지. 그러니까 이자가 줄면 원리금이 똑같으려면 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네. 그래서 결론이 이제 원금이 증가하는 거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였냐면, 자예 우리가 보통 이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주로 갚아 나가요. 원리금 균등을 갚아나가는데 초기에 내는 것 중에 원리금에 대부분 차지하는 건 뭐다? 이자가 대부분 차지하네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의 특징 중에 초기에, 초기에, 초기에 내는 원리금 중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중이 크다 작다, 크다. 이자의 비율이,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특징적인 거죠. 원리금 균등 방식은 초기에는 대부분 이자를 내는 거고 만기로 가야 대부분이 이제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내는 원리금 중에 대부분은 이자가 차지하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 어려운 질문이 나올 때 원리금 균등 방식은 초기에 내는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방식이라는 거예요 얘는 이 내놓은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여만큼 차지하는데 얘는 내놓은 원리금 중에서 대부분 이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의 비중이 초기에 가장 크게 결정되는 것이 얘가 원리금 균등이에요 이 원리금 균등이 시험 문제 출제자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낼때 얘를 많이 내죠 원리금 균등 자, 세 번째 점증식은 점차 늘려간다 뭐를? 원리금을 갚는다 그랬죠 이세 가지 방식은 다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니까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은 조금 내고 점차 원리금을 늘려가는 방식 그러면 처음에는 부담이 좀 적겠네요 원리금을 조금만 내도 되니까 근데 마지막쯤에 만기쯤에는 원리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미래에 돈을 좀 많이 벌 거라고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방식 이렇게 우리 시험 먼저 나왔죠 그래서 점증식은 미래소득이 증가되는 경우 이 증가라는 건 미래소득이 보장되는 경우라고도 나올 수 있겠네요. 경우에 차입자에게 적합한 방식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점증식이 자 대출상환 방식 세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했어요. 자 알아들었으면 1번을 다 눌러줘 보세요. 1번을 아 그리고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또 계속 공부할 거니까 근데 다만 다음에 또 들었다라고 해서 이해 못한 것이 새롭게 탁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다음에 들었을 때 이제 내가 몰랐던 것을 탁 이해되는 거니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뭐 지금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다음에 또 수업 들으면 점차 점점 이해가넓 이해 폭이 넓어지면서 깨닫게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네 다 1번을 눌러주고, 2번 눌러도 괜찮아. 모르겠다 2번 눌러요. 모르겠으면 2번. 자, 그리고, 밴드에서 리조싱 공사 펀드 100점 맞으셨는데, 어떤 분인지 한번, 어, 저요라고 손 한번 들어줘 보세요. 리조싱 공사 펀드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어디에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공부해 오셨는지. 그런 분들은, 어, 제, 저의 수업을 들으시는 수강생 중에서 자랑이죠. 잘 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 100점 딱 맞췄으면 좋겠는데, 100점은 욕심이고, 사실. 80점이 최고 점수니까,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각각의 이제, 어, 우리 상환 방식, 세 가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 세 가지 방식을 배웠고, 자 근데 갈수록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어우, 참여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 이 좋은 수업을 왜 참여를 안 하고 있을까? 바쁘서 그렇겠죠. 다들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 자 나중에 시간 되시면 영상으로 보실 거라 생각하고. 자각 상환 방식을 좀 비교해 볼때 이제 중요한 거 보죠. 자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방식에서 상환 기간이 지날수록 이제 갚아 나간다는 거죠. 뭘 갚냐면 원리금을 상환할 거예요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이 원리금 안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죠 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원금을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은 뭐한다? 만기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럼 잔금이 줄면 이자도 뭐한다? 줄어들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만기로 갈수록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잔금이 줄고 이자도 준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 잘 정리해놔야 되고 자, 두 번째 보죠.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에서 첫 회의, 여기 이자라고 나왔어 이자, 이자. 첫회 이자는 동일하다. 원리금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자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비교할 때 만약에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균등을 만약에 10억을 대출했다. 원리금균등도 10억을 대출했다. 나머지 조건은 똑같으니까 이자율이, 이자율이 똑같이 연 10%라고 해보죠. 금리가 연 10%라고 적용했을 때, 자, 얘가 첫회 이자래요. 첫회 이자. 자, 이 이자를 구하려면, 이 자는, 자, 뭘 따라가는 거냐면, 갚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잔금을 따라가는 거죠. 갚은 상환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을 거니까, 잔금에 대해서, 이자는 잔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계산할 거예요 근데 얘가 첫 회래요 첫 회의 의미는 뭐냐면 그 전에 한 번도 갚은 적이 없고 처음에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갚으려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회차의 이자라고 한다면 라 처음 갚는데 한 번도 갚은 적이 없고 처음에 내려고 하는 거니까 잔금은 뭐랑 똑같냐면 1회차일 때는 얘가 대출금으로 대출액과 동일할 거예요 한 번도 안 갚고 처음 갚을 거니까 그러면 둘다 똑같은 조건에 10억 10억 대출 받았고 이자율이 10%니까 얘는 똑같이 10억으로 일정할 거고 이자율은 0.1을 곱하면 얘는 똑같이 얼마를 낸다. 첫 회에는 1억을 낼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부터는 갚는 원금이 첫회 얘는 이자만 계산한 거고 원금은 따로 계산하겠지만 처음에 내는 원금이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은 원금이 내는 게첫 회가 다를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잔금이 달라질 거니까 두 번째부터는 이자가 달라지겠지만 첫해는한 번도 안 내고 처음 내는 거다 보니까 이 잔금이 대출액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해 이자는 뭐하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자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원금이나 원리금은 다르고 이자만 첫해가 똑같다. 이두 개가. 그래서 첫 회가 나오면 여기에 이자가 나오는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이자만 첫해 똑같다라는 거. 자세 번째 우리 아까 잠깐 봤던 거죠 초기의 원리금에 대해서 처음에 내는 원리금 우리는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이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클 거냐를 봤을 때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비교했을 때 한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을 똑같이 이렇게 만기까지 원리금이 똑같이 갚는데 이만큼이 원리금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원금과 이자의 비중이 차차 상환이 지나갈수록 비중이 좀 달라져요 이자의 비중은 어떻고 줄어들고 원금의 비중은 어떻고 늘어나고 이자는 점차 줄어들고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될때 줄어드는 건 언제나 뭐다? 이자. 이자가 이자 중요한 거죠 이자가 준다 늘어나는 건 뭐다? 원금이 늘어날 거다 이런 거였고 자 원금균등 방식은 원금이 똑같으니까 이만큼이 원금이라고 해보죠 자, 이만큼이 원금인데 원금은 똑같이 갚는데 자 이자는 갚아 나가니까 잔금이 줄수록 이자는 무조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이자가 줄어든다 이자는 줄어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원리금이 줄어드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만기로 갈수록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원리금의 초기에 초기에 내는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할 거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만큼 내는 원리금 중에서 대부분이 이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자를 차지한다 여긴 처음에 내는 원리금 중에서 이자는 이만큼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원리금 중에 이자 차지하는 부분이 큰건 이자의 비중은 누가 크다? 얘가 크다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크다라는 거죠 초기에 이자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이자 비중, 이자 비율 자, 그래서 세개 비교할 때 중요한 특징적인 걸 다시 한번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봤고, 자, 이게 이제 어려운 질문 나올 때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이해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얘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원금과 원리금과 이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아까 처음에 이렇게 설명해 줬을 때 순서대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 상한 방식을 비교할 때두 개의 그래프만 머리에서 딱 떠올릴 수 있으면 이제 세 개를 비교할 때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첫 번째는 자 이게 세로축이 원리금 그래프라는 거, 얘를 기억해놔야 되고 자두 번째는 잔금 그래프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원리금 그래프, 두 번째는 잔금 그래프. 그러면서 이 그래프의 형태가 세 가지 방식이 어떤 모양이 된다라는 게 이게 눈을 감아도 탁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빈 공간에다가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 번 그러면 이 그래프만 딱 떠올릴 수 있다라면 전혀 어렵지 않고 세 가지를 비교하는 데는 뭐다 보너스 문제라고 해석될 수 있을 정도일 거니까 1, 1번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죠 네, 힘내시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죠 원리금 자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원금균등이 있고 원리금균등이 있고 점증식이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남은 조건은 똑같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일정하다고 해보죠 그럼 만기로 갈때 얘가 원리금이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다는 거죠 이 세로축값이 원리금이니까 자 여기서 이 그래프 안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면 라 원리금이 많아지고 줄어든다는 건데 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으니까 원리금이 일정한 거죠 그럼 당연히 원리금이 일정한 건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이고 자 원리금을 처음에 조금 갚다가 나중에 점차 많이 갚아진다 그럼 점차 원리금을 늘려가는 거니까 이건 무슨 방식? 점증식 방식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네요 하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원금 균등 방식인 거예요 원금 균등 방식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야, 균등인데, 왜 내려가냐? 라고 얘기하는 거. 야, 균등이면 뭔가 똑같을 것 같은데, 내려간다라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느낌이 안올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원금이 균등인 거예요. 원금이 균등인데,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리금이 뭐 한다? 점차 줄어든다. 이게 원리금이 줄어드는 건 이거죠. 내용을 해석한다라면, 원금은, 원금은 일정한데, 뭐가 주니까? 이자가 줄어드니까 결론적으로 원리금이 점차 줄어드는 그래프가 이게 이제 원금균등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세 개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 일정한 거, 원리금균등. 점차 커지는 거, 점증식.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건 원금균등. 자, 순서가 원금, 원리금균등 먼저 그릴 수 있어야죠. 일정한 거. 커지는 거, 점증식이고. 그럼 마지막에 내려가는 건 원금균등이겠네. 그러면 이제 초기에 물론 이제 초기와 만기에 가까울수록 그래프가 뒤집어지니까 문제를 낼 때는 항상 초기에라고 문제를 내요 대출 실행 시점이나 초기에 자 그러면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거 무슨 방식이다 원금 균등 방식이다 그러니까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거 원금 균등 방식 자 이걸 첫 번째 떠올렸어요. 자 초기에 원리금 많이 내는 거 원금균등 방식이다 두 번째는 원리금균등 마지막에 가장 처음에 초기에 원리금을 적게 내는 거 점증식 방식 이렇게 구해놨다면 라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건 뭐냐면 원리금을 많이 내면 원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원리금 많이 내는 게 원금도 많이 내는 거다 이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원리금 많이 내는 게 원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너무 좀뭐 모든 걸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왜 그러냐면 사실 첫해만 한번 생각해보죠 첫해 이런 얘기였어요 원리금을 보니까 원금균등 방식은 첫해 원리금을 200원 낸다 해보죠 원리금균등은 첫해 얘가 150원 낸다고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예와 예의 1회차 첫해의 이자는 뭐하다? 동일하다 라고 했어요 첫해 이자가 만약에 50원으로 똑같다고 해보죠 근데 여기는 원리금 값이에요 원리금 그러면 여기 200원 중에 이자를 50원 낸다라면 원금은 150원 내는 거고 여기 원리금 150원 중에 이자를 50원 냈으니까 원금은 100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많이 낼수록 원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 많이 내는 게 원금도 많이 내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할 때 뭐냐면 원리금을 많이 냈다는 건 차입자가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리금과 같은 말을 뭐라고 쓸수 있냐면 차입자의 차입자의 차입자의 부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원리금을 많이 냈다. 차입자의 부담이 크다. 상환 부담이 큰 거죠.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자 원금을 많이 냈다라는 걸달리해서간다면 뭐냐면 원,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금 회수 속도가 어떻다? 원금을. 이건 대출자 입장이죠. 원금을 회수하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해서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원리금 그래프고 원리금이 일정한 건 원리금 균등 커지는 건 점증식 줄어드는 건 원금 균등 그럼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내는 건 원금 균등이고 원리금 많이 내는 건 원금 많이 내는 거다 원리금을 많이 낸다는 건 차입자가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차입자의 부담이 크다고도 라할수 있고 원금을 많이 냈다는 라건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 원금을 빨리 회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금 회수 속도가 빠르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갈수 있고 우리가 또 이제 하나를 배웠어요. 대출 규제할 때 기준 중에서 DTI라는 게 있었어요. DTI, 이 DTI를 여기다 한번 적어보죠. 이쪽에 한번 적어보죠. 자 DTI는 여기에 DAP. debt 나누기 income인 거죠 인컴. 그래서 중요한 건 소득을 기준으로 이 d e b 이 뭐냐면 갚아야 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d e b 을 얘기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빚이죠 빚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DTI는 뭐냐면 얘는 소득분의 연수입분의 여기에 갚아야 되는 빚 원리금을 얘기하는 것이 DTI예요 D T I. 그럼 DTI와 이 원리금은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죠. 위에는 비례 아래는 반비례니까. 그래서 이 원리금 대신에 뭘쓸수 있냐면 DTI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까지 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이 돼 있다라면 원리금과 DTI는 비례관계니까 원리금많이 내는 게 DTI도 큰 값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최종 정리해보면 자세 개의 방식 중에서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갚는 거 원금균등. 원리금을 많이 갚는다는 건 차입자의 부담도 크다라는 거고 원리금 많이 갚으면 원금도 많이 갚는다는 거니까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대출자가 원금을 빨리 회수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금과 DTI가 비례관계니까 원리금 많이 내는 게 DTI가 큰 거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원리금, 차입자 부담, 원금, 원금 회수 속도, DTI가 초기에 가장 큰건 원금 균등 방식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이해해야지 무조건 막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순서대로 천천히 이해시켜 드렸어요. 1번 원리금이니까 원리금 균등 커지는 거 점증시 내려가는 거 원금 균등 초기에 많이 내는 거 원금 균등 원리금을 많이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원리금 많이 내면 부담도 크고 원금도 많이 내고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원리금과 DTI가 비례니까 DTI도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첫 번째 그래프죠 자두 번째 이제 잔금을 볼게요 자 그리고 리조신 공사펀드 누군지 누군지 빨리 손 한번 들어봐요 리조신 공사펀드가 궁금해요 혹시 제가 아는 분일지 아니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밴드에서도 너무 열심히 어 일찍부터 이른 시간에 거의 뭐 1, 2, 등 1, 2, 3등 안에 다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셔서 푸시는데 답만 적는 것도 아니고 풀이 과정도 완벽하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서 가까이 에 계시면 제가 커피라도 한잔 맛있게 사드리고 싶은데 열심히 하라고 응원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 잔금 보죠 잔금 잔금 자 잔금은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미상환 대출액이라고 해요 대출액 우리가 이제 처음에 빌린 돈은 대출 원금이라고 해요 대출 원금을 줄여서 대출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출금이 만기까지 그대로 일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갚아나가는 거니까 자 상환을 하겠죠 원금을 상환한다면 라못 갚은 대출금이 남았을 거예요 이못 갚은 대출금을 잔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잔금은 대출액의 일종인 거예요 상환 중간의 대출금을 잔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해 나갈 때 중간의 대출금을 뭐라고 한다? 잔금이라고 한다 대출금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금균등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 그래프가 똑같이 움직이는데 자, 원금균등 이렇게 내려가니까 얘도 자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직선으로 일정한 비율로 똑같이 내려가는데 얘가 원금균등이에요 원금균등 야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자 원금균등 방식은 원금을 똑같이 갚죠 만약에 10억을 대출 받았는데 이자는 알아서 계산하겠고 이자는 알아서 계산해요 원리금을 갚으니까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겠지만 우리가 원금만 따지면 원금을 똑같이 갚는 방식이니까 대출금 10억에 대한 원금은 대출금 10억이죠 이걸 10년에 원금을 똑같이 갚으려면 1년에 1억씩 갚는 거죠 그러면 한번 갚으면 잔금이 9억 두 번째 갚으면 8억 세 번째 갚으면 잔금이 7억 이렇게 되겠네요 줄어드는 비율이 점차 일정한 거예요 똑같이 매번 갚을 거니까 그래서 일정한 이렇게 줄어든 것은 원금균등 방식이고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근데 그래프만 잠깐 그려본다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이 얘가 원리금균등이고 균등이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이 얘가 점증식이에요. 점증식.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됐을 때, 그러면 결국 언제나 잔금이 초기든 만기든지 간에 상관없이 잔금이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이제 가장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건 이건 원금균등 방식이다.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거, 원금균등. 자, 근데 우리가 이제 LTV라는 걸 배웠어요. LTV. 얘는 론, 투, 밸류 이렇게 배웠던 거죠. 자, 론을, 이건 대출액을 얘기하고 밸류는 가격,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가치, 가격 기준으로 대출금을 정하는 건데 이걸 이제 풀어 쓴다라면 얘는 부동산 가격분의 대출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환 중간에 대출금을 뭐라고 했냐면 잔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LTV와 대출액은 이건 비례관계인데 이 대출액을 중간의 대출액을 잔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금과 LTV는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잔금 대신에 뭘 써도 된다? LTV를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과 LTV는 비례관계니까. 자 그래서 잔금이 가장 작은 거, LTV가 가장 작은 거 얘가 원금균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이 그래프의 아래에 해당되는 넓이에 해당되는 거 만기로 갈수록 이렇게 자, 넓이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총상환하는 원리금이에요. 총상환하는 원리금이 이 그래프 아래쪽에 해당되는 넓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금을 갚아 나갈 거니까 그래서 총상환하는 원리금이 자이셋다 나머지 조건은 똑같으니까 모두 다 똑같은 대출금을 빌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대출금을 빌렸을 때총 원리금 원금은 똑같이 갚겠지만 이자를 내겠죠. 이자까지 합친 원리금이 얘가 가장 적은 게 원금균등이에요. 총상한 원리금이 가장 작은 거 원금균등 방식이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건이 원리금은 그 시기에 내는 원리금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기까지 내는 전체 총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도 얘기하냐면 누적이라는 말을 써요. 즉 초기부터 만기까지 누적 원리금 상환에 총 원리금 상환에. 근데 이셋다 우리가 대출금은, 대출 원금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출 원금은, 얘는 대출금은 동일해요. 모두 다 만약에 10억씩, 10억씩, 10억씩 빌렸다면 총 내는 원리금 중에서 원금은, 대출 원금은 다 똑같이 갚을 거니까 원리금을 가장 적게 냈다는 건뭘 많이, 뭘 조금 냈다? 이자를 가장 조금 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기까지 그래서 이걸 대신에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우리 시험 문제는 주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총 총, 만기까지 이자 상환액이 가장 작은 게 뭐냐 그러면 얘는 원금균등 방식이다 자, 어떤 방식 중에 우리는 세 개만 배우지만 뭐 여러 가지 방식도 있죠 만기까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도 있고 거치식 방식도 있죠. 몇년 동안은 예를 들면 3년 거치 후라고 나오면 3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 나오면 3년 동안 이자만 냈다가 3년째부터 원리금 균등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도 있어요. 거치식도 있고 만기일 시도 있는데 모든 걸 통틀어서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총 처음부터 만기까지 전체 내는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거. 이게 무슨 방식이다? 원금균등 방식이에요 원금균등 방식 그래서 전체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건 원금균등 방식이다 자, 기억해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참고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우린 세 개만 배우지만 다른 것까지 포함했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냈을 때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건 무슨 방식일까라고 한다면 라 이건 뭐다? 무슨 방식이냐면 원금을 중간에 하나도 안 갚는 거예요 가장 큰 대출금에 대해서 가장 큰 대출금이 계속 잔금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원금을 하나도 안 갚으니까 이자만 계속 내다가 만기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거. 만기 일시 상환은 중간에 원금을 하나도 안 내니까 잔금이 가장 큰 대출금으로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자를 큰걸 계속 많이 내는 거니까 모든 방식 중에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건 뭐냐면 만기 일시 상환이에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이자를 가장 많이 낸다. 총, 이자, 상환액이, 상환액이 가장 크다.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만기일시상환인 거예요. 출제자가 우리 지문에 최근에 32회, 33회에 이 만기일시를 좀 집어넣는데 이건 뭐 정확히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뭐 기본적인 원리대로 그대로 접근하면 얘가 만약에 10억을 빌렸는데 얘가 계속 원금을 하나도 안 갚는 거예요. 이자만 갚는 거예요. 이자만 상환하다가, 상환하다가, 여기에서 얘 만기에 10억을, 이 대출금을 갚는 거죠. 상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간에는 원금을 하나도 안 갚으니까 잔금이 계속 얼마예요? 10억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잔금이. 그럼 가장 큰 잔금이 계속 일정하게,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큰 이자를 계속 일정하게 많이 내죠. 그럼 처음부터까지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건 원금균등.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건 만기 일시상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억해 놓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된다. 자,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면. 어, 잘했어요. 레아 님. 땅의 여신이야. 예쁘신가 보네요. 네. 만기일 상환 정답이에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그래프를 한 번씩 그려 봐야 되는데 자각 상원 방식의 비교가 나오면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이두 개의 그래프가 항상 머릿속에 이 문제가 나오면 탁탁 떠올라서 서로 비교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자첫 번째 원리금이 나왔어요 원리금 그러면 일정한 건 원리금 균등 커지는 건점증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얘가 원금 균등 방식이다라는 걸탁 떠올리고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건 원금균등 방식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원리금 말고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뭐냐면 DTI다 DTI는 소득분의 원리금이니까 원리금과 비례다 원리금 많이 내면 원금도 많이 내는 거다 이렇게 딱 떠올려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원리금을 초기에 많이 낸다는 건 차입자의 부담이 크다는 거야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자 원금을 초기에 많이 낸다라는 건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빠르다, 원금 회수에서 안전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자두 번째 잔금인데, 자 잔금에서 일정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게 원금균등 방식이죠. 자 원금균등은 원금을 똑같이 갚으니까 10억을 빌렸을 때 10년 동안이라면 한 번에 1억씩 갚을 거니까 줄어드는 비율이 직선으로 이렇게 일정해지는 거예요. 일정하게 줄고. 얘와 얘가 그래프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직선으로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올린다 원금균등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원금균등인 거예요 하나씩 올리면 얘가 원리금균등이고 하나를 더 올리면 얘가 뭐냐면 점증식이다 점증식 그래서 언제나 잔금을 가장 조금 내는 거 잔금이 가장 조금인 거 조금인 것은 원금균등이다 여기서는 원금균등이 처음에 가장 컸고 여기는 언제나 초기든 만기든지 간에 원금균등의 잔금이 가장 작았다는 거예요. 가장 작았다. 이때 잔금은 중간에 대출금을 얘기하니까 LTV와 비례관계다. LTV는 가격분의 대출금이니까 대출액과 비례관계예요. 잔금도 대출액이죠. 중간에 대출액을 얘기하니까. 자 그리고 이 그래프 아래에 해당되는 넓이가 총원리금 상환이야기인데 이때 중요한 건 처음부터 만기까지 내는 전체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리금은 다 원금과 이자지만 셋다 똑같은 대출금을 빌렸을 상황이니까 대출을 했을 때 상환하는 원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총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적다라는 건총 또는 누적이란 말을 쓰죠. 누적. 이자 상환액이 가장 작은 게 뭐다? 이게 원금 균등이다. 그래서 잔금이 가장 작은 거, 총 이자 상환액이 가장 작은 거 LTV가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여기서좀 잠깐 좀 설명하자면 이 점증식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잔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잔금이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네요 이렇게 특이하게 잔금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런 걸 갚은 꼴이 아니다 못 갚은 꼴이다 이걸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하죠 마이너스 상환이 일어났다 상환이 아니라 마이너스 상환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 부라고 읽죠 그래서 부의 상환이 일어난 부분이 일부 있더라 왜 그러냐고 라 했을 때야 그럼 왜 대출액이 많아지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내야 되는 이자도 처음에 너무 원리금을 조금 내다 보니까 처음에 내는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원리금을 조금 내다 보니까 못 갚은 이자가 이걸 빌린 꼴로 대출한 금액으로 넘어가서 잔금이 오히려 초기에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잔금이 초기에 커져 나간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이유는 초기에 내는 초기에 내는 원리금이 원리금이 너무 적어서 적어서 이자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이자 감당이 안 돼서 감당 못한 이자가 빌린꼴로 대출금으로 넘어가서 잔금 오히려 초기에 커지다가 이제 점차 원리금이 많아지면 이자를 감당하면서 원금까지 갚아나가는 꼴이 돼서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마이너스 상환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물론 이걸 기준 잡았을 때는 여만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만큼 오히려 잔금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상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상환 방식에 대한 이론 설명을 좀 드렸어요 다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음, 네, 공부 얘기만 있네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 좋아해서 제주도 분 있으면 어손들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데가 네, 한번 좀 가보고 싶긴 한데 좋은 골프장 아주 우리나라에서 멋진 골프장이 하나 있다는 데인데 거제도가 그렇게 좋대요, 골프장에 스카이뷰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아, 저도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긴 할 건데, 아직 못 가봤거든요. 거제도 사시는 분이 있으면 나 초대 좀 해줘봐요.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럼 내가 그 핑계 사와서라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골프도 한번 치고 오고 싶은데. 자, 보죠. 그러면 이제. 자, 정리한 걸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자, 그림을 이제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공부라는 건 사실 어려워요 공부가 재미있었다 즐겁다 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노력이 뒷받침이 돼서 결과적으로 즐거워지고 뭐 잘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공부가 즐겁거나 뭐 그러진 않죠 힘든 거죠 공부 이게 좀 힘든 이유가 또 그거래요 우리가 이제 뭐 게임을 하거나 뭔가 어떤 일한 대가가 바로 바로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성과를 바로 얻게 되면 어? 일었는데 하루 내가 열심히 했더니 뭔가가 다 얻어졌어요 어 그러면 재밌네 바로 보상이 얻어지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공부라는 게 내가 한달 죽어라 했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한번더 힘을 내서 두 달째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거의 오르지 않고 제자리예요 이렇게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 머릿속에 축적되는 지식도 많아지고 깨달음도 많아지고 이해도 많아지지만 이게 성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욕이 상실되고 힘들죠. 아, 재미도 없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어 뭔가에 머릿속에는 이해가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공부한 노력들이 다 쌓여져 있는데 이게 드러나는 게 이게 쉽게 드러나지 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운 과정이죠. 근데 분명히 공부는 가장 진실대요. 한만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때가. 아직 아닌다 뿐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한 만큼 운 좋게도 여기에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라면 내가 여기에 공부 시간 이렇게 하고 여기가 점수라고 했을 때운 좋으신 분들은 공부한 만큼 이렇게 점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분들은 뭐 한만큼 계속 점수가 오르니까 어우 기분 좋네 즐겁게 하네. 한만큼 바로 점수가 드러나니까 근데 이렇게 보통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보통은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거의 제자리 갔다가 조금 오르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좀이 여기까지 버텨야 되는 이게 과정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견디, 견디기가 힘든 거죠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다가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이만큼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60점이라고 한다면 라 근데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이 날짜가 시험 날짜라면 시험 날짜라면 이때 여기만 넘으면 되니까 다 합격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좀 견디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항상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분명히 내 어딘가에 노력한 대가는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분명 때가 되면 모두 다 이렇게 합격하는 때가 올 거예요 합격하셔서 황지원 잘 가르치더라 이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다니시고 어찌 됐거나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각 상환 방식을 비교했을 때 자, 초기에 이렇게 나왔네요. 초기에. 자, 원리금을 많이 갚는 거 이걸 탁 떠올려야죠. 원리금 많이 갚는 거 원금 균등 방식이다. 이렇게 하나 떠올려야 되고. 자, 그다음에 언제나 잔금이 나오면 잔금이 나오면 가장 작은 방식이 뭐다? 원금균등이다. 순서는 원금, 원리금 점증식, 원금, 원리금 점증식. 언제나 중간은 원리금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 전혀 어려운 거 없고,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 자 원리금은 DTI와 비례해요. DTI는 뭐분의 뭐 분의 뭐 소득 분의 원리금이니까, 그래서 원리금과 DTI가 같이 움직이는 거고 잔금은 중간에 대출금이에요. LTV와 같이 움직여요 LTV는 여기야 가격분의 대출액 중간의 대출액을 잔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잔금과 LTV와 같이 다니고 원리금과 TTI가 같이 다닌다 이걸 떠올려야 되고 자두 번째 자 원리금을 많이 내면 원금도 많이 내는 거다라고 해석하면서 원리금 많이 내면 차입자의 부담도 클 거고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를 거다 누가? 원금균등이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두 번째 잔금이 언제나 가장 작은 게 원금균등인데 우리가 좀더 해석을 하면 잔금이 가장 작대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보죠 좀 마지막 단계인데 잔금이 가장 작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찍 원금을 많이 갚았다예요 맞죠? 잔금이 가장 작아졌어 그럼 잔금이 가장 작았다는 건 우리가 잔금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내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잔금이 팍팍 작아졌대 그럼 이자를 조금씩만 내겠네 맞아요 그럼 만기까지 처음부터 만기까지 이자를 가장 조금 내겠다는 거잖아요 원금은 다 똑같으니까 원금은 다 똑같은데 이자를 가장 매 시기마다 가장 조금씩 내는 게 누구? 원금균동 왜냐면 원금을 처음에 많이 갚아가지고 잔금이 팍팍 작아졌어요 그럼 잔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자를 조금 내겠지 그래서 총 이자 상환에 얘가 중요한 건그 시기의 이자가 아니라 총 처음부터 만기까지 내는 전체 이자 상환액이 가장 작은 게 뭐다? 원금 균등이다. 총 이자를 조금 냈다라는 건 원금은 똑같이, 대출 원금은 똑같은 경우니까 원리금을 조금 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총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누적 원리금 또는 총 이자 상환액 이런 말 들어갔을 때, 원금 균등이 항상 작은 거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알면, 자, 대출 상환 방식에서의 말 문제는 우리 기출 문제 1회부터 33회까지 모든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딱 이해가 되면 이말 문제는 우리가 해석할 때 그래프 두 개를 언제나 떠올려야 된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 끝나고 빈 공간에다가 한번 그려봐요 첫 번째 원리금 그래프, 두 번째 잔금 그래프 그러면 충분히 다잘 하실 거니까 그래요 저도 거제도 한번 가고 싶어요 거제도 네 아. 빨리 좀 여유가 돼가지고 그 따뜻한 바람 맞으면서 그냥 이렇게 골프도 좀 치고 하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려고 열심히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 이제 합격해서 또 좋은 날 오시면 또 놀러 다니실 거고 근데 뭔가 내가 열심히 살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런 그래야 그때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더 기뻐지고 더뭐 가치가 있어지는 거니까 힘내세요. 자 1번 문제 보죠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자 정답 맞네요 근데 뭐좀오답이 조금 있긴 하네요 자 33회 작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죠 이제 뭐 문제 말 문제는 쉽게 다풀수 있으니까 자 대출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상환 방식별 자 가중평균상환기관이라고 나왔어요 자이 말은 뭐냐면 가중평균상환기관은 이건 원금 원금 회수 기간을 얘기한다 어떤 일정한 원금을 정해놓고 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걸 묻는 거예요 원금 회수 기간 이렇게 자 가중평균 상환 기간 이 단어를 몰라서 좀 어려워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연관 지어서 찍어보면 어 원금 상환 기간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 회수 기간 자 그럴 때 짧은 기간부터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건 원금을 초기에 많이 갚는 건 뭐였다 초기에 많이 갚는 건 원금균등 방식이었죠 처음에 원금을 많이 갚는 게 원금균등이니까 원금 회수기간이 어떤 일정한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은 건 뭐다? 원금균등이겠네요 그래서 얘가 가장 짧다 그래서 기억이 먼저 가장 짧다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 순이니까 기억이 가장 짧죠 그 다음에 당연히 니은 원리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만기일시상환 나왔는데 여기에 점증식이 나오어야 되는데 얘가 나왔다는 건 사실 얘는 이자만 갚고 만기에 원금을 갚으니까 원금 회수기간이 가장 길죠 그래서 디귿이 가장 길겠죠 여기는 뭐 점증식 들어가도 되고 만기일식 들어가도 되고 이건 뭐 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출제자가 틀리게 내려고 했던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 답은 기억이 가장 짧고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중평균상황기간은 원금 회수 기간을 얘기한다 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빨리 회수한다는 건 회수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 해석하는 거고 뭔가 뭔가 어~ 느낀 바가 있으면 댓글 좀 올려줘 봐요 아 물론 이제 공부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뭐 알아들었다 어~ 잘 모르겠다 어~ 너무 쉽다 어렵다. 3 3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나 맞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편한 시간이잖아요 자 1번 풀었고 맞았어야 되는 거죠 작년에 나왔다라면 자두 번째 보죠 자 역시 두 번째도 어렵지 않았는데 사실 제가 뭐 100% 맞으면 100% 정답률 나오면 한턱 쏜다 그랬는데 아직 100% 나오지 않았고 나올 것 같은 기미는 별로 안 보이긴 하는데 어 그럴 수 있죠 자이번도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 보죠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첫 번째 원금균등이니까 이게 딱 나오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빠르게 원금 일정하고 이자는 줄고 이자는 무조건 줄죠 그러면 원금 일정하고 이자 주니까 두개 합친 원리금은 줄어들겠네 자, 매 기간 상환하는 원리금이 나왔어. 원리금. 원리금은 뭐 한다? 준다. 맞죠? 그리고 잔금은 점차적으로 뭐 한다? 준다. 잔금은 줄어드는 거죠. 갚아 나가니까. 아까 우리가 잔금이 줄어들어서 뭐가 준다? 이자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 했던 거죠. 자, 기억은 확실히 맞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박스 문제가 나오면 얼른 보고 내가 정확히 맞다 틀리다가 구분되면 보기를 먼저 보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기억이 맞아야 되고 기억이 안들어간건 답은 아닐 거고 그러면 뭐 니은 디근 리을 다 해야 되겠네요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니은 보죠 원리금 균등 이렇게 나왔는데 자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일정한데 그 안에 있는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이 늘어나야 되겠죠 자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은 원금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건 뭐가 준다? 이자가 줄어야 되고 원금은 뭘 해야 된다? 점차 늘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원리금이 일정한 거죠 니은은 틀렸네요 니은 틀렸고 자그 다음에 티급 보죠 점증식 이렇게 나왔네요 점증식 미래 소득이 증가될 거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어, 뭐 이건 보너스 지문이죠. 맞지. 처음에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을 거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겠네요. 이렇게 답 체크할 거고. 자, 리얼 중요하죠. 리얼, 리얼 중요해요. 시험 문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지문이니까. 자, 여기 중요한 건 대출 만기까지 총이에 요총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내는 이자의 수입 크기가 가장 작은 건 뭐다? 원금균등이라고 했죠 원금균등이 가장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원리금이 나와야 되고 가장 큰건 점증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원금균등이 가장 작고 여기에 두 번째가 원리금균등 마지막에 점증식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점 가면 더 가서 가장 이자를 많이 내는 건 뭐가 있다? 만기, 일시, 상환이 있더라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건만기일상화이죠 모든 방식 중에 가장 조금 내는 건 원금 균등 방식이죠. 그래서 리얼도 틀렸네요. 그리고 순서가, 이건 찍어도, 원금 원리금 점증식 이렇게, 이렇게 돼야죠. 어떤 건지 간에. 점증식이 중간에 들어온 건 없잖아요. 출제자가 애썼어. 이건 보너스 하나 진짜 줄게. 라고 낸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모두 맞으면 좋았을 문제. 답은 2번이고. 자, 3번 보죠. 음. 사실 저는 뭐 이런 거 100% 나올 줄 알고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일부 아쉽게 뭐한 사람 두 사람 정도 이렇게 될것 같은데 둘 둘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이든지 간에 자 문제 보죠 많이 맞았는데 자 보니까 대출 실행 시점에 이건 초기를 얘기하는 거죠 초기에 DTI라고 나왔네요 DTI, DTI. 그러면 DTI는 뭐와 같이 움직인다?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원리금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이 가장 높고 라고 나왔어요 몇까지만 나와도 뭐 답은 나겠네요 초기에 원리금이 dtr 얘기하니까 원리금이 가장 많이 내는 경우 뭐가 있다 원금균등 방식이죠 답은 원금균등 방식 이렇게 3번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건 뭐 초기든 중간에든 상관없어요 이제 언제든지 간에 이건 ltv라고 나왔네요 ltv는 뭘 의미한다 잔금을 의미한다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거뭐 원금균등 그래서 가장 낮은 방식이라고 나왔네요 ltv가 가장 낮은 거 원금균등 그래서 3번 이렇게 이것도 뭐 어렵게 낸 문제는 아니죠 자 근데 ltv와 dti를 빼고 공부하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감정평가사 시험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감정평가사 의 시험에서 LTV DTI를 많이 거론하고 있어요 대출 상한 방식에서 그러니까 우리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 상한 방식에서 LTV DTI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라거 기억해놓고 DTI 나오면 원리금을 따라가는 거고 LTV 나오면 잔금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확실히 이해되었고요. 아우, 너무 듣기 좋은 얘기죠. 네. 하나를 알더라도, 우리 제대로 알고, 모르는 건 버리더라도, 아는 건 정확히 풀어서 우리가 맞춰야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죠. 자, 네 번째를 보니까, 예, 진짜 아깝네요. 어우, 100% 아깝네. 네, 뭘 쏠지 모르겠지만, 아, 너무 아깝네요. 이 1번, 한, 한 분인지 두 분인지 모르겠지만. 자, 보죠. 문제가. 자, 이것도 사실 뭐다 맞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 24회에 나왔던 건데, 지금 다 기출문제만 내고 있는데, 어려운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를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이렇게 나오고, 자 대신에 점차 부담액을 상환액이죠 늘려가는 방식 이렇게 처음엔 조금 나중에 늘려가는 거니까 점증식, 채증식 이셋 중에 하나 나와야 되겠네요 답은 자 그리고 장래의 소득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거 나중에 돈을 많이 갚아야 되는 거 점증식이죠 자두 번째 비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하지만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매기의 원리금이 똑같대요 그럼 뭐답 나왔죠 원리금 균등이라고 이렇게 뭔가 답, 오르, 오답 체크하신 분은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 내면서 어 100% 나오겠네 뭘 준비하지? 이런 생각 했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오답 만든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돼 아무것도 저는 조작하지 않았어요 자 원리금이 일정하고 자 그럼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 시기에 따라 다르다 맞죠? 그럴 수 있죠 자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뭐한다? 줄어들고 원금은 뭐한다? 늘어난다 원리금은 일정한데 만기로 갈수록 원금의 비율은 점차 증가될 거고 이자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겠다, 줄어들겠다 이런 방식인 거죠 원리금 균등 답은 3번 자 다섯 번째 보죠 자 얘는 오답이 조금 있네요 자, 23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죠. 자, 고정금리로 여기에 가정이 되어 있고,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네요. 틀린 거. 자, 초기에, 초기에, 자, 원금균등의 원리금이, 원리금 물어봤네요. 원리금균등의 원리금이 이렇게 나왔어요. 초기에 원리금을 갖는 거 뭐다? 원금균등 방식. 그러 얘가, 얘가 주어줘 얘가. 얘가 얘보다 어떻다 많다 맞네요 자 두번째 대출자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자,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으로 얘보다 얘보다 얘는 비교급이네요 원금 균등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라고 나왔어요 원금 균등으로 얘가 주어인 거죠 주어 얘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맞죠? 원금균등이 원리금도 초기에 많이 갚고 원금도 많이 갚으니까 맞고 자세 번째, 원리금균등은 원금균등에 비해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라 나왔어요 차입자가 소득이 낮아, 낮을까요? 소득이 많을까요? 돈이 없어서 빌린 거예요 소득이 낮은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차입자에게 유리하냐는 건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갚을 때 부담이 큰게 누구고 부담이 적게 내는 거 원리금을 갚겠죠 원리금을 조금 내는 게 부담이 적겠죠 자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 자 원리금을 많이 내는 거자 초기에라고 나왔어요 초기에 원금균등이 원리금을 많이 내는 거죠 원리금을 우리가 원리금을 봤을 때 원리금을 많이 내니까 사입자에게 부담이 클 거야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면 원리금을 적게 내는 게 원리금균등이니까 차입자에게 뭐하다? 유리하다. 돈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돈을 조금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리금을 조금 내는 게 원리금 균등 방식이죠. 원금 균등은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차입자에게 부담이 클 거예요. 그래서 차입자에게는 좀 부담이 될 거고 불리한 방식이고 초기에 조금 내는 거 원리금을 조금 내는 건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을 누가 조금 내냐를 조금 더 응용치문으로 이렇게 소득이 낮은 돈이 없는 차입자에게 좋은 게 뭐냐. 초기에 돈이 없으니까 원리금을 조금 내는 게 좋겠다. 초기에 원리금 조금 내는 게 뭐냐? 원리금 균등이다. 원금 균등, 원리금을 많이 내니까. 라는 거였죠. 그래서 얘도 맞고. 자, 네 번째.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해 자, 이게 나왔네요. 초기에 초기에 내는 원리금에서 원리금에서 처음에는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 비중이라고 나왔어요. 자, 누가 크다? 원리금 균등이 크다. 얘가 맞네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이런 거였죠. 다시 한번 보면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자가 이렇게 줄고 원금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초기에 내는 원리금 중에 대부분 뭐가 차지한다? 이자가 차지하다 보니까 초기의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원금균등이 아니라 보다 원리금균등이다 맞죠? 중요한 질문이죠 자, 다섯 번째 중도상환시 중간에 갚아버린다는 거죠 조기상환시 그럼 못 갚은 대출금을 갚아야 되겠죠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잔금은 여기서 친절하게 잔금이라고 나왔지만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도상환시 상환해야 되는 상환액은이라고 이렇게 나온 지문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 이 상환액은 잔금을 얘기한다 중도상환할 때 내는 돈이 뭐냐라고 하면 잔금이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나중에 메가랜드 모의고사 낼때 이런 지문 쓸 거예요 잔금이란 말을 안 쓰고 중도상환시 상환해야 되는 상환액이라고 나오면 어 이건 잔금을 얘기한다 내는 원리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도상환해야 되니까 여기서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못 갚은 대출금을 갚아버려야 돼요 못 갚은 대출금을 뭐라고 한다? 잔금이라 그러죠 잔금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거 뭐? 원금균등 자 원리금균등과 여기에 원금균등이 나오는데 원금균등이 작죠 잔금이 언제나 그래서 원금균등 방식보다 자 얘가 얘가 주어해요 얘가 얘보다 어떻다? 많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5번이 어 응답 없는 것도 있다, 있었다. 음. 자 그렇고 뭐 우리가 7번까지 두 문제만 더 풀고 계산 문제 좀 쉬었다가 하죠. 자 6번 보죠. 6번은 일부. 뭐 오늘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문제 푸신 분들은 잘하는 분들이 좀 오신 것 같은데 잘하실 분들. 이제 지금 남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심기일전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하시는 분 같아 못하시는 분들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어찌 됐거나 네, 잘하시는 거더 잘해서 안정적으로 학교는딱 점수 맞아 놓고 나중에 이제 2차까지 공부하는데 훨씬 좀 수월하게 공부하시길 바라고 열심히 계속 화이팅해요 아 그래요 아깝네 네. 자 6번 보죠 자 박스 문제인데 자, 보니까, 첫 해의 나오면, 이자가 나오는지 잘 봐야 되는데, 이자는 아니네요. 첫해 나오면,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의 이자는 동일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첫 해의 원리금이라고 나왔어요. 뭐, 초기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초기 원리금.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중에 초기 원리금 많이 내는 건, 원금균등이 많이 내는 거죠. 그럼 얘가, 얘보다, 얘가 주어져. 얘가, 얘보다 어떻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나와야죠 원금균등이 많으니까 자, 초기에 원금균등이 원리금을 많이 내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은 틀렸으니까 얼른 보기를 봐야죠 기억 틀렸고 틀렸고 틀렸고 그러면 얘 아니면 인데 네. 리을은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어 리을은 볼 필요가 없네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만 정확히 알면 답을 맞출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니은 보니까 점증식은 미래소득이 감소가 아니라 미래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어? 뭐 은퇴 예정자 이런 거 해석할 필요 없고 이런 걸로 문제 내지 않아요 절대로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미래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게 누구냐 이게 특정 사람을 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항상 뭐 이렇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 뭐 해석할... 뭐 크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이런 거는 해석하지 말고 중요한 건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런 것만 나왔다면 라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이게 나왔다면 라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가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 틀린 거죠 그래서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렸으니까 니은 틀렸다 어 그러면 땡큐 이렇게 하고 5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죠 이런 거 보지 말고 답이 나왔으면 기억과 니은이 확실히 틀렸는지 내가 실수한 게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는 게더 중요해요 이런 건 제가 수업 중에 계속 얘기하죠 지문 다섯 개까지 읽는 건 그건 절대로 합격에 유리한 방법이 아니다 라는 거답 나오면 내가 실수한 게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우리가 합격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 모의고사 보는 스킬이에요 문제 푸는 방법 요령 꼭 명심하시고 그대로 모의고사 풀면서 연습해서 야 선생님이 말한 게 맞네 이렇게 하는 게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시간 내에 내가 문제를 다풀수 있고 어 합격 점수 이상 나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네 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모의고사 보시면서 자 보니까 원리금 나왔어요 초기에 어 그러면 원금균등이 많이 내지 그럼 얘가 얘보다 작다라고 나와야죠 어 틀렸고 점증식 나오면 미래소득이 증가돼야지 의심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뭐 어, 기억리는 틀렸으니까, 땡큐 하고, 5번 체크하고 넘어가야죠. 자, 디귿 보니까, 원금 균등 이렇게 나왔네요. 그 원금 균등, 원금은 일정한데, 이자가 주니까, 원리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매기에, 원리금이라고 나왔네요. 점차 감소한다. 맞죠? 첫 번째, 원금이 일정한데, 두 번째,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리금이 줄어드는 거. 귿은 맞고, 자, 리을 보니까, 원리금 균등 이렇게 나왔는데, 자, 원리금은 똑같겠죠?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은 점차 늘어난다 라고 했어요. 원리금은 첫 번째, 원리금은 일정한데, 일정한데, 뭐가 준다? 두 번째,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금이 점차 뭐 한다? 늘어난다. 맞는 거죠? 기본적인 지문이었고, 답은 5번. 아깝네요. 이제 100%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많지 않은데, 사실. 앞으로 갈수록 좀더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아질 거고, 심화된 문제도 좀 일부 다룰 거니까. 근데, 이럴 때 100% 나와서 기분 좋게 한번 내가 탁 쏴도 괜찮을 텐데, 아쉬워요. 자, 7번 보죠. 7번은 오답이 조금 있네요. 그래도, 뭐,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제출하신 분들은 많이 맞았는데, 그리고 내가 자신 없다고 해서 제출하지 말고 아니 제출을 안 하지 말고 가능한 시험 본거 제출하셔야 제가 뭐 오늘 문제는 기출 문제다 보니까 뭐 변별력은 충분히 제가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그런 거에 통계자료도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가능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듯이 여러분도 저에게 좀 도움 될수 있도록 답안지 제출하는 거 내가 점수가 낮을 것 같다. 나는 다 틀릴 것 같다. 라고 해서 제출하지 않는 거 하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7번 보죠.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은 일정한데 그 안에 이자가 준 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죠. 이자는 무조건 뭐한다? 준다. 이자는 준다. 그러면 원금이 뭐해야 된다? 늘어나야 된다. 맞네요. 자 1번을 보니까 옳은 걸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설마 이게 옳은 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죠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일정한데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뭐하고 줄고 이자가 줄 만큼 원금이 뭐한다 늘어난다 뭐 의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우 그러면 땡큐 안읽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신감 있게 뭔가 막 불안해서 야 이거 맞아야 되는데 이거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다 나머지 틀렸는 게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건 이건 진짜 낮은 단계인 거예요 우리가 좀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합격하려면 이런 거안 보고 이것만 딱 봐도 자신 있게 어? 옳은 거네? 라고 넘어갈 수 있어야 이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처음 의심되면 좀 불안하다 체크해놓고 뒤에 문제까지 다 풀어놓고 문제도 못 읽고 찍는 거 이런 건 좋지 않은 거니까 끝까지 읽어보고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한번 확인해 보는 정도로 해석해야지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추겠다고 그냥 뒤에 시간이 얼마 남지 남았는지 지남안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막다 읽어가지고 어, 얘도 맞는 것 같네 얘도 맞는 것 같네 이러면 곤란해요 그럼 맞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두 번째 보죠 자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에 자, 얘는 얘에 비해서 전체 대출기한 만료시 전체라고 나왔어요 전체 만료시 누적, 누적, 누적, 전체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나왔네요 자, 총원리금 상환액, 총이자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가장 조금 내는 게 뭐다? 원금균등이죠 그래서 원금균등은 얘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대출 실행 시점에서 DTI는 이라고 나왔어요 DTI 나오면 뭘 떠올려야 된다? 원리금을 떠올려야죠 원리금, 원리금 DTI는 원리금, LTV는 잔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자, DTI는 점증식 방식이 얘는 초기를 얘기하는 거죠.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초기에 초기에 이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건 원금 균등, 가장 조금 내는 건 초기에 점증식이죠. 그럼 얘가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해서 자, DTI는 원금 균등이 커야죠. 얘가 얘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할 때뭘 낸다? 자이 지문이네요 보니까 조기상환하는 경우 여기 상환액이라고 나왔어요 이 상환액은 뭘 얘기하냐면 이건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기상환할 때 내는 건 잔금이다 조기상환할 때 내는 거 잔금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그러면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중에 잔금이 가장 작은 건 원금균등이죠 얘 비해 얘가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조기상환할때 내는 건 잔금이다 자 5번에 점증식 방식은 전,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라고 나왔는데 이건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작은 게 아니라 세개 중에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거죠 이자 부담이 가장 큰 방식이다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건 원금균등이죠 자 이것도 한번 보죠 대출 잔액은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 자 잔금이 우리 그래프 한번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건 원금균등 이렇게 내려가는 건 얘는 원리금균등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 점증식이죠 그럼 점증식은 잔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지속적으로 줄어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건 얘예요 예예 이렇게 일정한 직선으로 쭉 줄어드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지문은 자, 옳게 바꾼다라면, 잔금이 지속적으로 줄고, 다른 방식에 의해서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건 점증식이 아니라 이건 무슨 방식이다? 원금균등 방식이다. 여기에 원금균등이 들어가야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맞는데, 자, 보니까 사실 4번과 5번은 좀 어렵게 냈어요. 출제자가. 의도했어요. 이 출제자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본다라면, 이런 거예요. 조기 상환할 때 잔금이란 말을 안 썼어요 의도적으로 어렵게 낸 거예요 야일본도 모르면 이거 읽어봤자 이런 거뭐 아무리 어렵게 내도 잘 모를 거야 라는 거고 또 여기서 에 이런 질문도 사실 어려워요 물론 뭐 점증식을 내가지고 조금 수월하긴 했고 두 번째 조건을 줘서 오히려 더 쉬웠지만 만약에 이두 번째 조건을 안 주고 첫 번째 조건만 대출 잔액의 수소로 감소한다 이렇게만 나오면 또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예요 1번을 맞다고 라 체크하고 안 읽고 넘어갔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1번이 자신 없어가지고 읽고 읽고 어 이거 잘 모르겠네 어 이것도 잘 모르겠네 하다가 또 찍게 되면 맞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1번이 탁 정확히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죠 그런 문제였어요 자 우리 7번까지 봤고 이제 계산 문제가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가 아 동일어가 정말 맞네요 어, 많아요 맞아요 이제 학계로는 학설이다 보니까 자 뭔가 뭐 법으로 딱 이렇게 용어를 쓰겠다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어떤 개념을 이런 용어로 쓰겠다 이런 용어로 쓰겠다 학자들마다 다르다 보니까 동의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의어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어휘력이 좀 많아지거나 상식이 좀 풍부하신 분들은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뭐 생소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 동의어가 같은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이 동의어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면 처음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마다 이 동의어 중요하다 꼭 외워야 된다 이런 동의어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꼭잘 체크해 놓으시고 외워놓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동의어를 모르는데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는데 수학을, 산수를 할 수가 없듯이, 단어 뜻을 모르는데 공부할 수 없어요. 당연히. 네.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땅의 여신님. 그래, 여신님. 1분만 읽고 나머지 안 읽었는데, 어, 일단 잘한 거예요. 이런 분이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우리 좀산 시간이 벌써 넘었네요. 뭐 강의하다 보면, 저도 집중하다 보면 막 시간 가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좀, 앉아있으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함께 즐겁게 노력했으면 좋겠고 잠깐 쉬었다가 계산 문제 나머지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림셈법도 오늘 설명한다 했으니까 잠깐 5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